빙여멘 어블럭스 안녕하세요 리아님 어렸어? 리아님 오늘 무슨 게임 하는지 아시나요? 아니요 <웃음> 미호님은 아시나요? 아니요 전혀 모릅니다 오늘 게임은 바로 라스트 립이라는 게임이고요 많은 생존자 중에서 끝까지 날아, 살아남는 게임인데 게임 룰은 간단합니다 어? 여기 게임 룰이 어? 써있죠 규칙 2 재밌게 즐기세요 즐기세요 어? 규칙 1원을 떠나지 마세요 어? 자원 밖으로 나가면은 탈락하는 아주 재미난 게임이고요 끝까지 생존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어?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원 밖으로만 안 나가면 되잖아 그치 그치 내가 1등이야 내가 일등할 거야 뿅 어? 응. 에이 원 엄청 크네 이거 어떻게 못피해 이걸? 원이 엄청 큰데요? 이거? 야 이거 이거 누가 먼저 죽는지 내가 봐보겠어 잘 에이. 봐라 허접더라 헐 <웃음> 이거 절대 안 죽지 미아는미아는이 게임에 대해서 명불허전일 것 같아 아니다 아니다 명불허접 아, 이거, 딱, 점프맵이잖아. 아 너무 쉽다. 너무 쉽다. 자, 원밖에. 오! 오! 오, 밀지 마, 친구들아! 후. 아래는 용암이었어. 너무 쉽다. 원 밖으로 나가면 은 죽는 거라고. 요쪽이야! 잠깐만 잠깐만요 <웃음> 친구들 <웃음> 뭐야 아래에 뭐야 이거 벤트가 생겼어 저거 어몽어스에서 본거 같은데 어 설마 어. 임포스터 오 뭐야 후 좋았어 뭐야 근데 아래 내려가서 살거 같은데 뭐지? 그러니까. 생각보다 어, 별게 없는데 하지만 이게 어. 원복가가나 뭐야? 오야야야이 뭐냐? 어, 피해야 는거 어, 아니야? 가면 안된 절대 안 타. 어야야 야, 타도 될거 같기도 하고. 오. 어? <웃음> 나 깜짝 놀랐네. 어 선풍기다. 어, 예! 어, 우와! 와. 어, 원밖으로 어. 밀려나면 안 된다. 어 리아 죽었나? 아니지 저거 뭐야? 벤트 타면 어떻게 되는 건데? 지금 누가냐? 어, 아, 순간 이동배. 어, 뭐야, 뭐야 뭐야. 오, 줄넘기 줄넘기. 오! 어! 줄넘기! 어! 자. 절대 어! 원 밖으로 안 밀려날 거지? 또! 어! 이게 맞으면은 원 밖으로 밀려나나 봐. 오! 또! 오. 어, 얘들아 나 너무 긴장돼. 어, 얘들아 아무도 안 죽을 거 같았는데 벌써 10명밖에 안 남았어. 헐, 어! 벌써? 어, 무적의 무작위... 최고의 검투사가 승리하기를. 어? 저 위에서 싸우고 있어 친구들이. 어 과연 둘 중에 누가 생존할 것인지, 최고의 검투사는 누가 될 것인지. 뭐야, 어? 둘다 살았는데? 뭐야? 어, 누가 키가? 어, 어, 진공청소기가 나타는데 얘들아, 빨리 들어간다. <웃음> 어. <웃음> 원 밖으로 나가는 순간. 우리 죽어버리는 오. 거야! 뭐야! 어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뭐야 이거? 이거 뭐야? 이거 지붕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닐까? 아닌가? 지, 집 안으로 들어가야되나? 집 안으로? 집 안으로! 오. 집 안으로! 집 안으로! 비 온다! 오! 오! 좀비비가 떨어지고 있어! 농물이야 농물? 근데 어! 세 개의 미사일이 공격 중이래! 얘들아 미사일이 피해! 오! 미사일! 오! 이건 너무 쉬운데. 리아야 생각보다 잘 생존하는 걸. 어 물이 차오른다고어 여기가 아니었어. 이리로 가야 돼이로 가야 돼이로 가야 돼. 이리로 이차 우차. 오오 어, 여맨아. 오 다행이다 우리 저기 갔으면 죽었어. 맞아. 호 생각보다 많이 생존했는데. 구독. 오. 오 뭐야? 고고. 아하하하. 와! 저기 용암이. 우우 피해. 여기 여기 여기 안전한데? 뭐? 여긴 안전하다. 여기 여기야. 청초에 폭탄이 떨어진대 하늘에서. 잠이 저기 있어. 폭발. 와, 이거 야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. 근데 뭘 어렵긴 한데 난정신 <웃음> <웃음> 정신이 어지러워 정신이 왜 애들이 날 이렇게 좋아하는 거지? 플러스에 올라가라는데? 빨리. 가운데 가운데. 늦게 올라오는 사람은 죽는 거야. 1초 후에 열차가 나타난다고? 열차다. <웃음> 와! 와! 큰일 날 뻔. 야, 이거 올라가면 안 됐었나 봐. 리아가 또거인됐네 리아가 또 거인됐는데? 거인 벽에 구멍이 생긴다고? 어? 어? 야, 야, 야 이거 어떻게 들어가? <웃음> 어, 어! 어? 됐다 후 어, 정신없어 좋았어 원이 축소된다 얘들아! 헐! 오! 원이 축소되고 있어! 안돼! 배개 싸움? 나한테 오. 가까이 오지 마라. 자, 베개로 밀쳐내. 해. 베개로 밀쳐. 친구들아, 원 밖으로 나가란 말이야. 내가 1등. 오, 청소기다. 어기한 친구가 청소기에 빨려 들어가고 있어. 오 세상에. <웃음> 베개 싸. 뭐야? 청소기에 빨려 들어갔어. 먼지가 저 되었다고. 친구를... 먼지였던 걸까? 뭐야 저거? 저거 뭐야, 애들아? 어, 나가는, 나가는 문이야. 문인가 봐. 나가는 문? 오? 왜? 얘들아 나가지 마. <웃음> 죽었어? 낚시였어? 이, 게... <웃음> 이 게임을 나가 버렸어. <웃음> 나가는 낚시였어. 문이 정말 나가는 문이었어. <웃음> 아 그러면 낚시가 아니라 진짜 맞았던 거네. 그렇지. 애들이 다 나갔어. 야, 우리. <웃음> 어, 리아가 살아남았어! 뭐야! 오, 어떻게, 어떻게 살아남았어! Yeah. 대단한데? 자, 우리 살아남은 사람은. 오! 용감 <목소리> 후. 여기 있으면 안전해, 여기 있으면 안전해. 야, 살아남은 사람은 지금 딱 6명이 남았네, 6명. 아, 다, 5명? 좋아, 좋아. 좋아. 내가 1등 할 거야. 미호가 작아 작지만 빠르잖아 뭐지? 어나 점프할 수가 없어 어떡해 얘들아 큰일났다 내가 보내줄게 원박그룹 트램폴린으로 변한다고? 있었어. 점프 있었어. 이 사람들 너무 잘하는데 이제 슬슬 1등을 가릴 때가 됐는데 말이야 백의 싸움이다 백의 싸움 밀쳐내야 돼한 명을 반드시 한명 밀쳐낸다. 오 어, 여맨아! 밀쳐내 밀쳐내. 오오오 어? 어? 오. 오. 아닌가? 이제 다섯 명 남았어. 오오저 오. 오, 밴드 타면 안 돼. 밴드 타면. 타면은 밖으로 나가나봐 원 밖으로, 그렇지? 응. 음. 후 그래. 뭐야? 여만 또또또 어, 또. 또, 또, 또. 어, 이제 좁아져서. 어, 너무 좁아서 이제는 애들아, 내가 막아 줄게. 피할 곳도 없고 올라가야겠어. 맨 위에 올라가면 재생 코일을 얻는데 피해 복되는 코일인가 봐. 이리 올라가면은 안전하지롱. 어. 으짜. 바닥이 얼음으로 변합니다. 뭐 어, 이러면 미끄러지는 우와, 거잖아. 우와. 어, 미끄러워. 가만히 가만히 있어야 돼. 가만. 너무 미끄러워서 오 어, 뭐야! 허리게인! 어, 어, 이거는 좀지켜야자 어. 어. 광산 아 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지뢰를 밟지말래 아 오! 야! 리아가 밟았어! 리아야! 이제 남은 이리오... 아... 남은 플레이어는 4명 어 안돼 내가 내가 반드시 1등하겠어 좋아요. 오, 축소된데? 뭘? 어 원이 축소된데. 뭘어 잠깐만. 아못갈것 어, 같아 보급품. 어어 더 좁아졌다. 뭐야? 으악! 어 내가 던진 거였는데 아안 맞았어. <웃음> 오케이 스피드 코일. 폭탄을 누구한테 줬다. 어, 담미우한테 줬어, 폭탄을. 아, <웃음> 못 맞았다. 맞다 시선인데. 다 박고. 박고를 피해야 해. 이 안에만 한생김 오, 좁아 가지고. 어! 오! 믹소기가 나타났 어. 오. 오. 오. 오오오 오, 오, 오, 오, 오, 내가 정신 일어나.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오오오오오 오. 오, 오, 오, 오. 오. 오. 오. <웃음> 저거 밟으면 죽는 건다 알고 있는 모양이군 절대 가운데로 가면 안 되겠다 앞으로 좋아 역장? 어? 역장이 뭐야? 무적 무적? 무적? 어? 아 오, 방어마 나 무적이네 어 그럼 저기 옆에 있는 보급품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니야? 오어 그러네 좋겠다 오케.. 오케 먹몇지 <웃음> <웃음> 아니 보급품이 <보호뿐이> 날려버렸어 미호를. <웃음> 아. 뿅 아... 와. 절대 내가 이긴다. 원이 죽소된다헐헐 헐! 너무 좋아졌어. 얼마나 더작아질 생각이냐고. 어두 명에서 대결 중. 과연 반드시 한 명을 죽여. 둘이 친군가? 토네이도다 토네이도는 쉽게 피하고 어 칼로 나 죽였어!! 헐... 헐... 어떡해... 자둘 친구가 누가 이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둘중우리한 치열하게 배틀했던 이 노랑이 친구와 이 흰색 친구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? 이겨면~~ 더좁아져야겠다안 되겠다 이거 와.. 용암 나왔다 이 죽나? 이젠 피할 수도 없을걸? 어? 야 이건 아무래도 더좁아져야겠다 게임이 끝나려면은 어 못들어가 거인이어서 야, 이렇게 해서 이 케빈 친구가 1등을 했네요. 와, 대단한데? 엄청 치열한 경기였어. 나도 1등. <웃음> 대단하다. 자, 어쨌든 오늘 원벅으로 나가면은 죽는 게임 해보았구요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게 해주시구요.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, 안녕. 안녕. 뿅. 와요. <듀> 안녕.